안녕하세요, 살구예요. 오늘은 커스터마인형을 예쁘게 보관할 수 있는 인형 상자를 만들어봤어요. 이건 마닐라지 또는 마분지라고 불리는 두꺼운 도화지 사절 사이즈예요. 앞면이 흰색, 뒷면이 회색이에요. 겉박스 도안대로 전개도를 그려줍니다. 전개도를 다 그렸으면 약 1cm 정도의 여백을 주고 대충 잘라주세요. 종이를 뒤집어 양면 테이프를 붙여줍니다. 원하는 색상의 색지를 준비해 줍니다. 제가 사용한 건 머메이드지 라는 색지예요. 색지 위에 도안을 붙여줍니다. 도안대로 잘라주세요. 접는 선은 칼등으로 두어 번 그어주면 깔끔하게 접을 수 있어요. 전개도대로 다 접었으면 상자가 밋밋하니 물감이나 색연필로 조금 꾸며주세요. 이건 OHP 필름이에요. 가로 8cm, 세로 16cm로 잘라줍니다. 보안 뒷면에 양면 테이프를 얇게 잘라 붙여줍니다. OHP 필름을 붙여주세요 양면테이프를 붙여 박스를 만들어줍니다 순간접착제를 이용해서 붙이면 더 접착력이 좋아요 이렇게 하면 겉박스 완성! 이제는 속박스를 만들거예요 사용하고 남은 마분지에 속박스 도안대로 옮긴 후 잘라주세요. 접는 선은 칼등으로 그어줍니다. 박스를 접어주세요. 순간접착제를 발라 박스를 만들어주세요. 인형을 상자에 넣고 철사를 넣을 구멍의 위치를 표시해줍니다. 송곳으로 구멍을 뚫어주세요. 이건 내 맘대로 공예철사 칼라와이어 1 m m 짜리예요 손으로 쉽게 구부리고 가위로도 자를 수 있는 철사예요 구멍에 철사를 끼워넣고 구멍 밖으로 나온 철사를 뒷면에서 꼬아 고정시켜줍니다. 만들어둔 겉박스에 속박스를 넣으면 완성! 살구공작소에 선물이 도착했어요 이번에 소개해드릴 인형은 초덕님께서 만드신 너무너무 귀여운 램이에요 하늘색 머리가 너무 예쁜 아이죠? 어떻게 이렇게 예쁜 하늘색을 만드셨나? 초덕님 색조합 왕이신 것 같아요 사진 보내주신 초덕님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영상에 자신이 만든 인형을 소개하고 싶으신 분은 살구돌골뱅이네이버.com으로 사진을 보내주세요. 항상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